안녕하세요 지유엄마입니다 엄마지유 오늘은 초기유식 양배추 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양배추잎 15g, 쌀가루 20g, 물 400ml 입니다 양배추를 잎을 하나하나 떼어서 잘 씻어줍니다. 양배추는 줄기에 섬유소가 많아서 질기기 때문에 이유식은 잎부분만 사용합니다. 양배추 잎을 잘라주세요. 양배추는 빨리 상암으로 심지를 빼고 적신 키친타올을 대신 넣은 후 신문지나 겉잎 또는 키친타올로 감싸서 냉장 보관해줘야 합니다. 아니면 영양 손실이 생긴답니다. 손질한 양배추를 밥솥에 넣고 쪄주세요. 양배추는 날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쪄주셔야 나쁜 향도 날아가고 맛이 더 순해집니다. 냄비에 쌀가루 20g과 찬물 20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믹서에 찐 양배추와 물 200ml를 넣고 갈아줍니다. 냄비에 쏟아주세요. 센 불에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.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. 알맞게 식으면 채 거르세요.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보관하세요. 그럼 완성입니다.